왜 자꾸 쫓아다니는 겨? <웃음> 도장님 여기 영등포까지는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? 오늘 촬영이 있어 가지고 왔어요 어, 어떤 촬영이죠? 어, 복지 TV라고 하는 어, 유명한 방송국에서 <웃음> 행복 나눔 지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거기에서 오늘 약 30분 정도 어, 프로그램이 나갈 거를 어, 대담을 해야 됩니다 오랜만에 스튜디오 촬영이신데 네. 기분이 어떠세요? 아뭐 그냥 네.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거죠 뭐 이제 촬영 시간이 다 돼서 가봐야겠습니다 가시죠 끝나셨는데, 네. 소감 한번 해주실까요? 아, 재밌었죠. 역시 방송 체질인가 봐. <웃음> 아, 어, 오랜만에 스튜디오 촬영을 했는데, 음, 뭐 아나운서도 편했고 메이크업도 워낙 또 친절하게 섬세하게 잘해줘가지고 오늘 방송은 되게 괜찮았어요. 그리고 어, 시간을 또 넉넉하게 해준대네. 한 40분 만들어준다니까 또 좋은 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화이